자 감지 활용의 예를 보시게 되면 자 스프라이트가 자, 충돌 감지죠 자 쥐를 잡았느냐 어. 쥐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음. 자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어 그래서 충돌 감지를 통해서 쥐를 잡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가 전방으로 주행을 합니다 특정색 접촉 감지로 벽에 충돌 했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이 벽을 회색으로 처리했습니다 자 여기에 회색이 닿으면자이 회색을 닿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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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래그 모드를, 자, 드래그 할수 있는 상태로 정하냐. 자, 현재 음량 값은 얼마고, 현재 타이머는 몇 초냐. 아니면은 이 타이머를 초기화 하겠다. 자, 무대 배경번호라든지요. 자, 그래서 사용자 이름 변수까지, 자, 요렇게 감지에 관련된, 블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락들을, 자,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좀 알아보시게 되면, 자, 마우스 포인트에 닿느냐. 았 뭡니까?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 또는 벽, 아니면 다른 스프라이트 등에 닿았는지 확인하는 거다. 자, 다시. 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에서, 자, 이, 셀렉 박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 자, 벽이라고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느냐, 또는 벽에 닿았느냐. 자, 그래서, 닿게 되면, 자, 또 다른 액션을 취하겠다,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에 닿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가 설정한 색에 닿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값이 true이면, t r 이면또 네, 다른 액션이 취해지겠죠. 판단하겠죠. 자, 왼쪽에 이 색상이 오른쪽 색에 닿았느냐. 자, 왼쪽에서 설정한 색이 오른쪽에 설정한 색에 닿았는지, 어, 닿았으면 true 값이고, 자, 이 true 값이 발생하게, 발생하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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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능성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자, 음량은, 자, 마이크로 전달된, 자, 음량을 출력해, 자, 음량의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구요. 자, 타이머는, 자, 1000분의 1초 단위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값을 타이머 초기화에 의해서, 자, 0으로 세팅할 수가 있다란 얘기구요. 자, 무대의 빡드랍. 자, 무대나 스프라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블락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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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6월 20일이다. 그러면 2000년 1월 1일부터 2020, 2020년 6월 20일까지 자 날짜 수가 얼마나 되느냐? 자, 그 값을 구하는 자 블록이 되겠고요. 자, 사용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블록입니다. 자, 이것들을 어, 샘플을 통해서 어, 좀몇 가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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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막대 글프를 통해서 고칠 수도 있고요자 또는 자 밑에 있는거 클릭해서 자뭐 야옹이의 자이 분홍색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기 분홍색에 닿았느냐라고 설정이 됩니다 자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린거예요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 다같이 풀어볼까요? 자 우선 새로운 무대를 선택하기 위해 새로운 배경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 클릭 후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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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일전에 자 중심점이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자이 야옹이라고 하는 스프라이트에도 중심점이 있겠죠. 자이 중심점이 자 진한 핑크색에 닿았느냐 또는 연한 핑크색에 닿았느냐에 따라서 어, 스크립트에 의해서 어, 말을 하는 액션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이 스크립트 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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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벤트 아, 클릭했을때가 아니고 뭐였어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자 무한반복합니다 자 무엇을 무한반복 하라고요 말하는거 근데 무엇을 말해요 무엇을 말해요 네. 마우스 포인터까지의 거리를 말하래 자 그럼 얘를 실행시켜 보면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야옹이는 여기 가운데 있고요 마우스는 이게 계속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우스 포인터의 거리 지금 계속 수치가 변하죠 자이 거리 값을 좀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이 스프라이트와 내가 움직이고 있는 마우스의 이 거리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예제입니다 자 왓츄어 네임이라고 묻고 기다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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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초 동안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을 합니다. 자 사용자가 자 여기 보면 what's your name이라고 말풍선으로 보여지잖아. 그럼 여기다 홍길동이라고 이동, 자, 홍길동이라고 입력을 한다고요. 홍길동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값이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자우리 감지 탭에자 대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된다고. 자 이것을 그래서 연산해서 자 결합하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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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도중에 스페이스, 바,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 눌렀다. 그러면 스페이스 키를 눌렀으므로 프로그램 종료합니다라고 2초 동안 말한대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어, 종료합니다. 2초 동안 말하고, 자, 또 프로그램 진행 중에 어느 때인지 마우스 클릭한 것이 감지가 되면, 어떻게한다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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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이벤트에 따라서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것들 다 이벤트네요 자 키보드에 방향표 입력 이벤트를 활용해서 방향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자 그리고 무대 어, 바뀌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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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녹색 깃발 있죠? 자, 이 녹색 깃발을 클릭하면 자이 밑에 종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합된 블록들을 아, 실행 시킨다. 자, 키보드의 특정 키를 누르면 실행 시켜라. 스프라이트 현재 선택된 스프라이트가 클릭되면 실행 시켜라. 배경이 바뀌었을 때 실행 시켜라. 자, 앞에서 봤던 얘기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것들을 그것들을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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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초, 1초, 2, 3, 4, 5, 6, 7, 8, 9, 10. 말을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첫번, 째 첫번째 내로오면 자, 타임의 반올림, 자, 0. 말을 하고 1초 기다리고 다시 반복해서, 자, 두번째 반복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요. 자, 세번째 반복하게 되면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자, 네번째 반복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열번째 반복하면, 자, 이 말하는 값은 11이라고 말을 하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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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타이머 값이 10보다 크라, 크다라는 거. 자, 다시 한 번. 자, 자, 제가 한번 착각했습니다 타이머 값이 10보다 크면 1초 기다린 후에 어, 숫자를 10까지 말했습니다. 2초 동안 말하는 블록 스펙트을 말하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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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쥐가 고양이한테 나 잡아봐라 라고 말을 하는거야 자 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럼 고양이가 그걸 그대로 받는거죠 그쵸? 고양이가 받아서 어? 잡아보라고? 너 거기 딱 서있어 내가 잡을거야 그러면서 쥐를 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방송이라고 한다고요 메시지 방송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메세지 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 보내는 거 신호 보내고 기다리는 거다 방송에 관련된 자 블록들입니다. 자 메세지 1 또는 새 메세지 자 메세지 1 또는 새 메세지 신호를 보내는 블록과 자 받는 블록으로 실행할 수가 있고요. 자이2 1과2 이, 2의 이, 차이점을 읽어보시면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신호 보내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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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된 게임이나 어, 아니면 은 음, 누군가와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러한 메시지 방송 기능을 쓰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 되셨나요? 자, 세 번째, 자, 컴퓨팅 사고의 구성요소. 자, 이것은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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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교육 블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본 겁니다 자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자,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자 이것을 컴퓨터 관점에서 바라보자 라는 거였죠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문제 해결을 네,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자 그것의 해결을 해결해 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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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대상을 문제해결에 필요한 속성들만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자 어? 우리 약도 그리는 것 지하철 노선도 그리는 것 그쵸? 어. 자 우리 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과거에 자,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되는 절지 동물들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도 있다고요 자 추상화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뭐 같은 말이긴 한데요 자, 여러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을 추출하여 보다 일반화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일반화라고도 부릅니다. 아. 필요 없는 거버리자란 얘기예요. 자, 사물을 표현할 때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거나 감추고, 싶, 그, 감추고 관심 있는 것들만 표현하는 것. 크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추상화라고요 복잡한 거다 빼세요. 자 우리가 특정 목적지까지 가는 자 약도 좀 그려줄래? 그러면 어떤 건물이 있고요 어떤 도로가 있고요 어떤 숲이 있고요다 그리진 않잖아 그쵸? 이길쭉따라가서요 우회전했다가 어떤 건물 나오면요 자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라고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어, 다 제거시켜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어, 드러나게 될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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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가능한 수준의 작업 단위 때까지 쪼개는 작업 자 그래서 우리 컴퓨팅에는 자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있는데요 자 모듈은 자 분해에 의해서 쪼개진 작업 단위를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자이 모듈성이 자 모듈에는 응집도와 결합도라는 고하 두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응집도는 A와 A와 B간에 얼마나 끈끈하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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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종속관계가 굉장히 큰거잖아 그쵸 결합도가 굉장히 안좋은거라고요 그래서 A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B는 그대로 살아남은 그래서 큰 연관성이 없는 그래서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되는게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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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외식하기 작업의 분해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식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에 외식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외식하려면 우리가 알아볼게 뭐가 있습니까? 자 식당으로 이동 해야 되죠. 식당으로 이동해서 자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해야 되죠. 그리고 계산해서 어, 식당에 나섭니다. 자 외식을 하려면 외식을 하려면 식당으로 먼저 가잖아. 그치? 가서 먹잖아. 자 끝나고 나와야죠. 어. 자이 세가지가 모여서 우리는 외식하는거라고 자 식당으로 이동했으면 또 어떻게 구분되요 어, 식당을 정해야지 식당을 어디로 정하고 이동을 할건지 예약을 미리 할건지 식당에 입장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잘게 잘게 잘게 분해할 수 있다고요 자 주문 및 식사기는 자리 배정받고요 음식 주문하고요 음식을 먹는거 또 세가지로 분해를 합니다 계산하고 식당 나서기 세가지로 분해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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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크게 만드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프로시저들을 불러서 호출하는 기능밖에 없는거고요자 그리고 그 안에 프로시저들은 해당하는 기능만 구현한다고 1부터 10가지가 있는데 1부터 10가지 다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드는게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잘게 잘게 분해 시켜서 그것들 필요한 것들만 가져다 쓰겠다라는 개념 이라고요 이게 분해라고요자 이렇게 되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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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우리 앞에서 봤던 감지에 관련된 블록들과 이벤트에 관련된 블록들을 이용해서 a 스프라이트와 b 스프라이트 서로 대화를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봐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하면서 플로우 차트 이야기 했었구요 자연어 이야기 했었구요 여러가지 이야기 했었는데 스크립트로 우리가 구현했을때는 스크래치로 스크립트를 구현했을때는 실제 플로우 차트를 그려놓고 작업을 안했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예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이 예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우리 스크래치로 윤년을 한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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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해도, 아, 그 해는 윤년이 되는 거예요. 자, 현, 자, 어, 올해가 2020년이죠. 올해 2020년 2월달 자 어, 캘린더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며칠까지 있었나요? 며칠까지 있었나요? 예 29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2020년은 윤년이라고 하는거죠 4의 배수 2020년이 4의 배수인가요? 4,5,20 4,5,20 4의 배수 맞잖아 배수는 나머지 값이 0인 것을 말하는거니까 자, 100의 배수가 되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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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바로 응. 저 문장을 이해해서 어, 프로그래밍 구현을 하는게 아니구요 무슨 작업을 한다고요? 응. 자 이런식의 알고리즘 작업을 한다고요 알고리즘 작업 뭐에요? 자 시작을 합니다 아, 변수 x값이 있습니다 X는 변수고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자 2020년이 윤년이니? 라고 물어보는거야. 또는 2030년이 윤년이니? 어, 2000년이 윤년이니? 그래서 2000년이라고 입력하는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자 조건해야죠. 자 윤년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앞에 두가지가 있었잖아. 사용자로부터의 2000년을 입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X는 X는 뭐가 돼요? 2000이 되겠지. 자, X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자, 이 변수에다가 사용자가 200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X는 뭐가 돼요? 2000이 되겠지. 자, 2000을 4로 나눠서 0. 이고, 엔드죠. 자, 그리고 100으로 나눠서 0이 아니면, 자, 윤년이다. 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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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윤년을 알아볼 수 있는 자 이러한 알고리즘을 플로우 차트로 그려놓고 이거 그대로 스크래치 가서 스크립트로 구현하게 되면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이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발자마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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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를 입력하면 X라는 변수에 들어갈 거고요 그것을 또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요 만약에 이 조건이라면 6년이야 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6년이야 어. 자 여기 X가 자이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연도를 입력하세요 자 2020이라고 입력을 했어 자 엔터치게 되면 2020년 6년이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2000년